저축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약간 할수 있는 수단 중에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몰린다고. 자산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큰 문제가 아닌가. 자산을 모은다라는 느낌은 저한테는 더 이상 들지도 않고, 그냥 돈을 벌고 있다? 개성세대들이 문제가 있어요. <웃음> <웃음> 나 때는, 나 때는. <웃음>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어, 이,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웃음> 어색하네요. 네. <웃음> <웃음> 그 제가 성함을 잘못 아, 들어서. 이재진입니다. 아 이재진님. 네. 예. 아 네. 저는 정기웅이라고 어, 네, 합니다. 합니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모아 오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세대들을 대변한다고 그럼 볼 수는 없겠는데 그렇게 자산 형성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산 형성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퇴직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음... 어, 그렇다고 해서 뭐제 자산이 그렇게 많,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웃음> 난또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자산을 뭐 굳이 어떻게 형성하겠다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시대에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가 축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상세들 중에 자산의 세습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도 뭐 30대에 자기 자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뭐또 특히나 양도세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성 세대들이 어좀 올바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은 뭐 영끌, 부동산, 뭐 영끌 뭐 주식투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대부분 이제 그 자산을 모은다고 하면은 이제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 준비 혹은 육아 그뭐 아니면 노후를 준비해서 이렇게 자산을 보통 얘기하는 를것 같은데 축적이라는 걸 보면은 어 이미 너무 저한테는 단위 수가 멀어진 느낌인 거예요 당장 집만 보더라도 어 거의 집을 살려면 거의 몇 십억 단위로 지금 필요하고 뭔가 제가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단위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거 보면 거기서도 이제 계층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자산 축적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이 해 오신 분들의 노후랑 그냥 일반적인 사, 사람들의 노후랑 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이쪽으로 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년들이 내몰렸다는 생각은 또 한측으로는 해요 할수 있는 수단 중에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몰린다고 저는 생각이 한 축으로는 들어서 그렇다한 대안이 잘안 보이는 점 그렇지. 딱히 이제 자산을 모은다는 라 느낌은 저한테는 더 이상 들지는 않고 그냥 돈을 벌고 있다 이제 그들이 내몰렸다라는 뭐 그것도 좀 와닿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많이 나요. 아프거든요 많이 어, 아프고 미래를 대비해서 모은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없어요 그냥 뭐 돈이 언젠간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목돈을 좀 모아 놔야겠구나 정도이지 그게 막 뚜렷하지는 않아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희 나이 대에 만족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삶을 진짜 살고 있다라고 확정을할수 있나라고 또물어보면 그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부모님들이 또 보기에는 제 집은 전세도 아니고 내가 내 집도 아니고. 지금 직장이 그렇게 평생 직장처럼 보이지도 않고 얘는 결혼도 안 했고 그뭐 하나 이루어진 게 없는 자식인 거예요 청년들이 계속 혼자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서 자산 같은 걸 쌓아나기 힘들고 계속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기성세대에 맞춰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네. 어, 이러다 보니까 저분들 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전은세대들이 이러다 보니까 저축보다는 뭐 소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음. 자기 만족을 이제 그런 데서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좀 어때요? 어. <웃음> 소비요? 예. 왜냐하면 뭐 명품을 주로 뭐 산다든지 <웃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아 어, 실제 이제 그래서 아 가성비를 따지면서 어 하나를 쓰더라도 뭐 좋은 걸 쓰겠다 음, 뭐 이런 음, 그래.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그뭐 영앤리치라 아니면 뭐 플렉스다 막 이러면서 되게 소비 뭐 트렌드들이 막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기성 세대 분들이 이제 이제 절, 젊은 친구들 보면서 너무 돈을 쉽게 쓰는 거 아니냐 음. 어, 그냥 현재 충실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냥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뭘 사는 것도 뭔가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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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과연 그 사회는 그러면 왜 만들어졌을까를 보면 결국은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사회가 지금 쌓여왔고 기성세대들이 아직까지는 그 중요 요직에 잡혀 있으니까 음. 젊은이들의 그런 소비문화를 비판함과 동시에 본인들도 약간 그렇게 형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음. 해서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이해를 좀 해가는 과정이 필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언론에서에 비추는 그런 기성세대와 그 젊은 세대의 갈등이 너무 저는 심하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청년층도 결국은 아직까지 살아온 그 기간이 여전히 짧고 기성세대에 비해서 그러면 결국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되게 소중한 경험들이나 얻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대화하는 방식들을 서로 어떻게 맞춰나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나갈까를 양측 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저는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음. 청년층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단절을 지키기 본인이 먼저 하지 말고 음. 그냥 어떻게 대화하는 방식을 좀더 풀어갈까? 음. 기성세대들이 문제가 있어요. <웃음> <웃음> 나 때는 <웃음> 나 때는 어, 무조건 그 자기 경험 중심으로막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물론 또 우리 이제 청년 세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어, 어쩔 때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도 귀찮아하고 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은 같이 다가가는 게 있죠 하면 훨씬 더 어, 많은 것들이 소통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어. 저는 근데 그렇게 개성세대들이랑 막 척을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기정세대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을 계속 바꿔나가려는 것들이 좀덜했으면 좋겠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아 이게 부모님 세대들이 이야기는 맞았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집중하고 이뤄가는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를 좀어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뭐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들이 좀더 다른 방향으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근데데꼭정부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일말의 책임을 갖는다라면 세대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함께 나아가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